안녕하세요. 초보왕의 여러분. 매일 저녁 7시에는 초보왕과 여러분의 골프를 즐겁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빵! 누르세요. 나 기다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절대스윙 5단계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Finish에요. Finish. 피니쉬. 음, 꺾어, 들어, 떨고, 뻗어, Finish잖아요. Finish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은 피니쉬는 내 몸이 다치지 않게 멈춰주는 동작인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쁘게 만들지 않아도 가장 편한 자세가 예뻐보이기도 하고 가장 안전한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절대 수인 5단계 중에 드디어 마지막이다. 그쵸? 피니쉬 배워보겠습니다 네 실은 우리 공을 치는 동작은 거의 다 끝났어요 떨고 해서 치든지 아니면 뻗어로 해서 치든지 아니면 피니쉬 아 피니쉬까지 설명하면 이건 너무 많은 걸 드리는 건데 비밀을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요 꺾어 그렇죠 정면에서 들어 그리고 약간 하체도 틀어 떨고 뻗어 여기까지 배운 거죠 그 여기에서는 다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윽 하고 뒤로 밀리니까. 쭉 해서 돌아 주되 어떻게 가냐면 여기에서 목에다가 싹 걸쳐 주는 거예요이 작대기를 그리고 서면 돼요. 이렇게 딱 서면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서세요. 그때 이렇게 안 이쁘죠? 무릎 살짝 붙여준 느낌이면 되고 그냥 똑바로 서세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서는 거예요 다시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하고 똑바로 서면서 피니쉬. 자 가봅니다.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이게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파스처 배웠잖아요. 파스처. 파스처의 의미를 보면 옆으로 기울여진 걸 그대로 해서 요게 맞아요. 근데 좀 유연성이 더 좋은 분들은 돌아가면서 서게 되는데 우리 초보 학 여러분들 중에는 그 정도 유연성을 가진 분이 거의 없다. 그냥 편하게 서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예요 저는. 자 꺾어들어. 펄펄뻗어 피니쉬. 똑바로 서서 무릎 붙이고. 으악. 가 아니고. 그다음에 손 이렇게 해도 믿고 딱이 팔꿈치가 90도가 되게 하고 목에 이렇게 샤프트가 걸치게끔 이렇게 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은 이제 피니시 동작을 알려 드리는 건데 피니시는 그야말로 100m 달리기를 뛰고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마무리하자의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선수들은요, 그거 아세요?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시 다 필요 없이 피니시만 하러 가요. 그냥 피니쉬도 세게. 어떻게 되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리를 엄청나게 낼수 있어요. 이렇게 세게 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거리가 훨씬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요 그래서 피니쉬는 내 스윙의 스피드를 줄여주면서 안전하게 멈추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꺾어들어 떨고 뻗어 하고 쭉 가서 고개다 되는 피니쉬. 무릎 붙이고, 90도 세우고, 팔꿈치도, 이게 아니라 딱 팔꿈치도 약간 이렇게 오므리고. 그래서 목에다 된다. 그러면, 어, 옥선생도 뭐 생긴 건 이래도, 피니쉬 하니까 좀 뭔가 스윙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5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세요. 제가, 어, 이걸 갖다 총정리 하지 않을 거예요. 이 피니쉬 때총정리할 거예요. 보세요. 꺾어, 들어, 떨고, 뻗어서, 피니쉬. 꺾어 들어, 떨고 뻗어, finish.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절대스윙 오리엔테이션 했죠? 그때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꺾어에 대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들어에 대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떨고에 대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뻗어에 대해서 드렸고. 오늘 finish 겸 총정리잖아요. 다시. 꺾어, 들어, 떨고, 뻗어, finish. 꺾어 들어, 떨고, 뻗어, finish.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르는 동작을 계속 다섯 점을 생각하면서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를 이 점으로 연결을 해서 점을 이제 선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점점점을.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스윙이 너무 좋아져요. 그런데 실제로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5단계를 알려드렸잖아요. 꺾어 들어,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떨고로 끝나는 분들이 있고요. 꺾어, 뻗어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스윙 구조에 따라 달라요. 지금 제가 옥스윙 아카데미에서 옥스윙 원이다 옥스윙 2다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를 다할수 있는 분들은 실제로 별로 없어. 근데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은 한 동작에 의한 탄력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여러분은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당분간은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스윙 레슨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떨고 뻗어, 뻗어, 피니쉬를 연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뭐 골프 가방을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 명칭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절대 스윙, 절대 스윙, 이요 골프 학교 이렇게 하죠. 했던 적도 있는데 절대 스윙은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거의 근간이 되는 건 뭐다? L2L이다. L L L L 모르면 다시 가서 봐야 돼요. 길지 않아요. 하셨죠 절대 스윙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볼때 어떤 뭐 백스윙, 뭐 코킹, 뭐고 다운스윙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아, 옥선생이잖아요 초보왕이잖아요 똑같으면 하지도 않죠 제가 참다 참다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어,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 이었습니다